は早速なんですけどそのラードに初初そのラードに旅行行くので準備動画を撮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さあ今からちょっと顔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えっと化粧水と乳液日焼け止めは今終わってる状態です<笑> 소니랑 파나소니랑 확실히 달라 소니가 좀더 따뜻한 느낌인데 여러분 이 영상은 아마 8월 27일에 올라갈 것 같아요 금요일에 YBM 9월 수강신청이 저번주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제 수강신청을 하고 있어요 YBM 종로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 일본어 회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어 회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와주세요 종로 그래서 토요일에 3시간동안 저랑 같이 수업을 해봅시다 팩트로 유분기 살짝 잡아주고요 턱에 쉐딩하고 볼터치하고 너무 진하게 나겠네 아까 썼던 이 섀도우로 삼각존 부분만 다시 한 번. 합시너트 샤인 래스팅 글리터 젤을 눈두덩이에 얇게 펴 발라줄 거예요. 일반 펄 글리터처럼 막 과하게 번쩍번쩍 하거나 막 들러붙어가지고 잘안 떨어지거나 그런 단점들을 다 보완한 엄청 크리미한 제품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색은 이세 가지인데 오늘은 피치 다이아몬드 색상을 발라줄 거예요 브러쉬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브러쉬는 뭐 따로 안 사도 되고 니까아무니 응, 強く塗りすぎるとちょっとまぶただけ光ってる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んで力抜いて軽くリンクはコメント欄にあるんでご確認ください目尻だけ軽く細く目尻だけじゃないですねあとは涙袋にあの、 아이 미미의 스틱크 샤도우를塗っていきます 듀얼 내추럴 루즈 밤을, 밤을 바른 다음에 3CE의 벨벳 립 틴트 고무라이트 색깔을 발라줍니다 에뛰드하우스의 틴트.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간단하죠? 집에 골라다니는 아무 뭐 아이섀도,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이런 걸로 힘을 빼고 엄청 가볍게 눈 밑에 한번 쓱쓱쓱 세번만 쓸어줍니다. 이웃을 만들기 이렇게 제 메이크업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로 끝입니다 네. 이제 출발이 진짜 얼마안남았어요서둘러야 돼요 머리는 이제 대충 고데기로 볼륨만 준 다음에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좀 짧게 잘랐어요 이게 10cm 자른 길이 <웃음> 이게 10cm 자른 길이에요 안 믿겠지 안 믿기겠지만 쌀은 입니다 아무도 눈썹를못 채더라고. <웃음> 고데기는 제가 월, 워낙 좀 머리가 길고 수치가 많아가지고 다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앞머리만 이렇게 말고요. 이때만 이렇게 살짝 말리게 하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을 살짝 볼륨을 주려면 여기를 잡고 위로 냅다 올리면 됩니다. 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굳이 꼬려고 하지 말고 잡고 위로 올리면 됩니다. 네. 옷이 까매가지고 어보이나 머리가? <웃음> 머리가 안 보여서 잠옷을 다시 입었어요. 올리기. 네. <웃음> 끝에는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자꾸 동남이를 치네. 내가 팔을. 동남이를 치네. 머리도 다 됐습니다. 완전 뭐 힘줘가지고 갈게 아니라서. 그냥. 콘안 켜고 여름에 막 고데기를 하려니까 땀이 인중에 땀 있습니다. 비거리라 했네. 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これから 2泊3日の短い夏休みを楽しんできます。なんかいつも仕事に追われて今年もまだなんかまともな休みが取れなかったんではい。ちょっと楽しんできます。で、私がさ、使えたグリッタージェルシェード 얘는 이제 댓글안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YBM 종로에서 일본어 기초회화 강의 계속하니까요 네 댓글 안 URL로 여러분들 많이 수강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재밌게 <웃음> 네, 일본어 회화를 하는 수업입니다 많이들 오세요 주말이니까 오실 수 있겠죠 네. 바きますバイバ